괜찮지 않아? 페리포터 젤리도 막잘 먹고 다잘 먹잖아 헤이, <웃음> 라네못 <나>. 삼키겠지? <웃음> <웃음> 그만 먹을래 <웃음> 안녕하세요 윤 응? 꽃이에요 자, 오늘은 저희가 일 때문에 가긴 했지만 진짜 가짜... 언니도 일본에서도 윤꽃을 생각했고 나도 중국에서도 윤꽃 생각한 거지 그렇지, 우리 윤꽃 바보들 <웃음> 그렇지 윤꼬사만을 네. <웃음> 그래서 라면을 하나씩 사와봤어요 하나씩 매칭을 붙이자 그래 첫 번째 라운드 리산의 시푸드 픽 사이즈 캉스프의 우육탕면 우와 뭐야 뭐가 많이 들었는데? 뭐가 많네 포크가 들어있어요 <웃음> 대박이다 액상스프 어. 액상스프가 들어가 있고요 어. 천천히 먹은다고 뭐 어, 가루요 예 <웃음> 가루 가루? 가루 가루 소고기 가루 이런 건가? 가루 뭐였어? 어, 가루가 있고 야채 야채 여기 어딘가 고수가 있겠지? 고수를 하나씩 다 불가낼까? 짜자자자자 우와 여긴 그냥 다 들어가 있네? 한 번에 다 되어 있어요 가루는? 어? 가루도 있어 가루도 다 있고 야채도 다 있고 여기 우와. 엄청 보세요 이게 뭐, 문어랑. 마살 맛살. 응, 응. 이런 게다 한꺼번에 들어있어서 물만 부어 먹으면 돼. 어, 어. 여기 막 소고기 갈려있는 소고기 같은 게막 나온다. 이 액상 뭐지? 약간, 진짜로 고기가 갈려있는 것 같아. 음 그래 그거,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컵라면을 포크로 먹어. 아, 그래요? 응. 거긴 포크 없어? 여기. 포크 없는데 편의점에서 사면 원래 포크를 다 줍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정 더면 얘는 면이 되게 얇아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거든요. 음 어때? 맛있다. 맛있지? 이거 약간 해물 음. 나가사키 짬뽕탕 같은 맛인데 안 매운 나가사키 짬뽕탕? 음 진짜 맛있어! 맛있지? 이거 맛있다. 맛있지. 어 이거 근데 한국에서 비슷한 라면의 맛이 없어요. 근데 나 이거 냄새도 괜찮던데? 그래? 지금 한번 맡아 볼래요? 음 괜찮지 않나? 이것도 중국에서 1위 하는 라면? 1위 1위. <웃음> 언니 근데 헬리 포터 젤리도 막잘 먹고 다잘 먹잖아. <웃음> 맛있는데 괜찮은데? 뻥치지. <웃음> <멈추지> 마 <웃음> <웃음> 음... 괜찮지 않아? 거짓말 폈다 그만 먹을래 <웃음> <웃음> 국물을 먹어봐야 알것 같아요 어? 응? 해리포터 후추 맛 <웃음> 음, 한국인들의 입맛은 이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얘는 우육탕면이라서 좀 소고기 국물 같은 느낌도 좀 아, 있고 소고기 국물에 그런 거에다가 후추를 좀 넣고 맞아 근데 네, 난 괜찮아 그 그래?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이게 당연히 맛있긴 하지 <웃음> 별 다섯 개로 얘기해보자 그래요 다섯 개얘 다섯 개? 얘난세개반난세개세 개? 네. 괜찮았어요 응. 좋아요 이거 먹어봐 드셔보세요. 이제 카메라 지금 멈춰놓고 안불안 불었을 때 먹어. 이건 일본라면 치고 맛있어. 이거 훨씬 맛있다. 응, 그지. 근데 얘도 나쁘진 나쁘진 않은데 후추 맛이 엄청 강한데요? 아, 진 후추 맛. 이게 1위라는 게 충격이다. 그니까. <웃음> <나 아무것도. 웃음> <정말 맛있다. 웃음> 진짜 맛있다. 진짜. 다음 라면은 저는 두 번째로 유명하다는 새우탕 면! 카레! 아, 카레 오케이. 카레를 하겠습니다! 네. 어, 어제 스프랑 이런 건다 똑같이 아, 들어있네? 오... 이 비주얼... 약간... 어, 약간 <웃음> 야, 액젓, 멸치 액젓을 넣고 있는 기분인데? 멸치 액젓 아니야, 이거? 와, 이 초록 색깔은 웬말이니 하얀 국물인 것 같다. 하얀 국물에 아까 저게 새우로 결은 음. 액젓 같은 게 아닐까? 백사장 노래같지. 음. 응. 냄새 맡아볼까? 냄새 맡아볼래? <웃음> <웃음> <웃음> 여기 이렇게 뜯을 수 있게 오 이런 것도 있어요. 오픈. 대박. 오픈. 커리. 응. 안에 또다 들어가 있겠죠? 오. 우와. 오냐 저 고기? 카레랑 카레 가루 아닐까? 아니, 카레 냄새나 맡아봐. 지금부터 벌써 카레 냄새가 나는데? 맞네, 나요 나네 오! 일본 카레 냄새다! 어, 오! 잠깐만. 근데 나는 원래 저줘야 카레는 밥이랑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거든 아, 진짜? 오, 카레다! 이야! 오, 하얀 국물 이거 국물이 끝내줄 것 같은데요? 약간 완탕면 같은 국물 맛에 참 기름 같은 게 있어서 좀 고소한 맛이고 무슨 딱히 맛인지 모르겠는데 맛있다 <웃음> 그냥 조금 담백한 고소한 맛어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는 한국인이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오, 있는 맛 입맛에 맞아 나는 카레 면 이런 라면도 좋아해서 일본 카레 향이 난다 음 별로야? 그만 먹을래요 <웃음> 진짜? 맛있는데? 아, 일본 카레 맛이 이런 맛이야. 일본 카레가 조금 더 진한데, 진한 어, 듯한. 찐한, 찐한 카레. 이 정도면 네개 반? 이 친구도 난네개 어? 반. 전네 개. 이거는 한 개. <웃음> 진짜 그 정도야? <웃음> 차라리 저 라면 먹고 말아라. 아, 내가 카레를 워낙 별로 안 좋아하는지라. 카레나 완전 좋아하는다. 이몇 개라고 하는 별? 네개 반. 네개 4개 반? 봐. 봐? 근데 전 이런 참기름 같은 스타일로. 아, 아, 진짜. 일본, 일본 라면 어때요? 별로야? 왜요? 네. <웃음> 음... 완전 제 스타일 아니요 나도. 그.. 어? 그 <웃음> 음, 탈이 맛있어. 헐. <웃음> 이게 <털이 웃음> <완전히 웃음> 호불호가 있다. 되게 <웃음> <웃음> 호불호가 있어. 어. 맛있어. 어, 딱 네, 1분씩 카 그래. 여기 가야 이게 나. 이게 훨씬 나요. 이게 <웃음> 또나요 역시. 가위바위보. 봐봐 이게 훨씬 나 이게 또나편집자나 다들 <웃음> 그 사장의 그 직원들이라고. 입맛이 <웃음> 비슷해. 음. 맛있는데? 어? 어? 이거 봐요 칼 맛있다 칼이 어, 한표더 묻었어 만에 참기름 맛 난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치? 참기름 라면 같은 거맛안 좋아해요 어... 맛있어요 칼 음... 맛있지? 맛있어. <웃음> <들고 먹는다. 웃음> 네 맛있어 내가 먹는다 신기하다 자, 저희가 세 번째로 먹어볼 라면들은 저는 토마토 맛 라면이에요 네 <웃음> 근데 나는 어. 토마토도 안 좋아 <웃음> 토마토를 뜨겁게 먹는 게 이해가 안돼 근데 토마토에 라면까지 이거는 중국 라면인데 일본식 돼지 육수로 만든 라면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맛있지 않을까? 안에 토마토 들어있나? 토마토가 이렇게 슬라이스로 있는 거 아니겠지? <웃음> 오 뭐야 이볼건고 토마토 소스겠지? 약간 매운 소스옷들 어, 다 뜯어버리면 안돼 옥수수도 들어있고 당근도 들어있고 음. 아이 포크 벌써 세개 됐어 <웃음> 어? <웃음> 이것도 여전히 이렇게 주황색. 똑같이 어! 여기는 건더기가 좀 아니.. 어! 하나 더 있어요! 득템 득템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이건 뭐야? 왠 오렌지 소스가? 주황색이 들어갈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어! 이거 강아지 간식 냄새인데? <웃음> 아 진짜? <웃음> 어좀 신기한데? <웃음> 빨개! 근데 그 매운 빨강이 아니고 토마토 빨강이긴 하다 비주얼 봐라? 약간 국물 스파게티 같은 거? 어봐 어! 언니! <웃음> 냄새 별로야? <웃음> 별로야? 별로야? <웃음> 별로야? <웃음> <웃음> 와.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야. 자, 그럼 토마토 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민진 이거 좋아할 것 같아. 진짜? <웃음> 응. 토마토 이거는 조금 묘하다. 맛있는 것 같으면서도 맛이 좀 이상한 것 같으면서도 맛이 있고 막 그런 맛이야. <웃음> 음. <웃음> 힘내라! 역시, 파이널 답답 얘는, 아, 어, 얘는 진짜,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 오, 국물. 어, 국물. 아 나, 아, 어, 잠깐만. 뭔가. 음. 아, 언니가. 아! 어. <웃음> 못 삼키겠지? <웃음> 삼키려면 삼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삼키고 싶지 않은 맛이에요. 어... 와, 진짜 뭔가 표현을 못 하겠다. 와, 아, 근데. 설명을 못 하겠어요 진짜 그딱 그거예요 여러분 중국 그 특유의 향신료 맛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실 수 있는데 나 수정할래 아까 카레 별두개 이거 한개 이건 별 없어 <웃음> <웃음> 나도 얘는 0개라고 생각했어 <웃음> 나도 토마토는 한개 얘는 정말 못 먹겠어요 그래고 이제 입 맛은 봐야지 이게 지금 보스 라는 거죠? 보스 무슨 맛은 잘 모르겠어요 묘하지? 음, 제가 생각했던 그 케첩 맛도 안 나고 토마토 맛도 안 나고 아, 맞아 맞아 되게 묘한 맛자 어. 이제 궁극의 라면 이거 또 크게 한번 떠먹어 봐야지 아니야 너 후회할걸? 남자다 남자는? 남자다 삼키기 다 삼키기? 당연하죠 멋지다 <웃음> 너 진짜 멋지잖아 <웃음> 멋지잖아 <웃음> <너 진짜. 웃음> <웃음> <웃음> 야, 어허, 우물 우물 응? 음! 야, 오늘 오늘 해야지. 김치 맛으로 김치 한데그 맛을 느껴야죠. <웃음> 꽃게도 먹어볼까요? 오. 오! 어 원래 이렇게. 저 세이도 인사해줘야 이거 뭐야? 맛있게 먹었다, 그치 네, 여러 나라 라면을 음. 다 먹어봤어요. 아,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음. 한국 라면이 제일 맛있는 것 같기는 하고, 음, 맞아요. 일본 라면 해산물 맛 맛있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카레 맛도 괜찮았고, 네. 중국 라면도 파란색깔, 어두 어, 번째 거 맛있, 파란 색깔 맛있었어요. 파란색깔 맛있었어요. 난첫 번째 것도 나쁘진 않았어. 음, 첫 번째 것도 뭐, 어. 음. 아, 근데 마지막에 먹은 토마토하고 <웃음> <웃음> 보스몹. <웃음> 자. 오늘은 중국라면과 일본 라면을 먹어봤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맛있는 식사하세요. 네. 재밌게 영상 보셨다면, 보셨다면 구독 <웃음> 구독과 정보 튼을 채널 정보... 눌러주세요. 네. 언니 <웃음> <근데> 괜찮아? <웃음> 응. 안녕! 안녕! 식? 음. 디저트도 있어. 음, 디저트. 있어. 음, 나도 디저트 있어. 가고시마를 갔는데 보항에서 어, 빨더러 <웃음> 멜론 칠리. 멜론? 응. 음. 오 멜론한 냄새. 음 멜론. 음. <웃음> 팥? 팥. 팥. 얘가 팥이야 그러면? 응. 음. 이팥 냄새나. <웃음> 어 뭐라 그래야 돼? 오팥이다팥 응, 어, 막 없는데? 어, 오이 향 맞지? 오이 향? <웃음> 오이 냄새 <웃음> 장난 이다 오이 좋아해 언니? 어, 오이 좋아하는데 얘는 안 좋아해 <웃음> 어어오 오이 맛을 왜 만들지? 응 너무 많아 <웃음>